울어도 어울리는 계절 방우 달 술을 많이 마시면 사철 어느 때든지 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는 술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울수 있습니다. 가을이 슬퍼서가 아닙니다. 가을은 나를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 울면서 돌아갈 운명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가을은 인간을 울게 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울어도 시스럽지 않은 계절입니다. 겨울에 울면 가련해 보입니다. 여름에 울면 어색해 보입니다. 가을은 울기에 가장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뺨을 맞아도 괜찮은 계절입니다.